괜찮아 내가 마스터 컵 올라가다가 몰라 지금 제가 고른 다섯 마리 포켓몬 있잖아요 떡상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야구러죠못 잡겠죠? 이거 잡아보세요 야구르지야구르지야구르지 요요요요요요요 어... 어... 아 뭐야! 아 없는 줄 알았어! 오늘 포지션별 한 마리씩 선택을 해서 다섯 마리의 포켓몬을 이번 마스터 티어까지 등반을 해볼 거고요 자, 모든 포켓몬들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유형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서포트, 밸런스, 어택형, 디펜스, 스피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스피드형 먼저 골라볼게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안돼! 펜텀 안돼! 아, 다른거 해줘! 대략으로 하나도 해줘 진짜! 아니왜 펜텀이야! 자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텀이 선택 되었구요! <웃음> 아 좋아! 내가 선택한 대로 됐어 좋아! 하하하 <웃음> 이이 아, 진짜. 아, 진짜 싫다. 자, 우선. 밸런스형에서는 마릴리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피드형에서는 팬텀. 서포트는 우리 귀엽고 깜찍한 마인맨. 아, 말해! 끝까지 말해! 니한 걸고 왜? 네가 고른 거야. 이거 네가 선택한 거야. 자, 어택형은 니피야. 아, 마지막. 디펜스. 용사 5인방을 책임질. 노다 모형제다 백노다 모형제다 막 <웃음> 했다 이것들까지 어, 어, 어 랭크 몇번 해볼까? 그치? 어 괜찮아 마인맨은 괜찮아 점프 뭐, 좋은 어~ 일로와여자씨가 잘려지세요 박수 오사라띠 어, 야잉 맛있죠야 세상 맛있는데? 야 역시 남의 어, 차림 밥상에 어, 숟가락만 얻는 게 세상 꿀맛이다 <웃음> 여기로 와니뼈여자지가 네 <웃음> 꿀어야지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멋있다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좋아요 가드셉 찍고 뼈껑 <웃음> 나 이거 마미면만 하겠다 이번 시즌 마미면밖에 못하겠다 많이 아, 클일났네 나이스 들어갔다! 어왔데너너너 좋아 좋아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어 까불지마 까불지마 까불지마 까불지마 야요자식이 어?! 마인맨한테 까불어 지금 <웃음> 아 근데 그기서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야야야 요자식이 어 일로와 일로와 뭐 어디 까불어 지금 한낱 후파다위가 마인맨한테 까분다고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도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마 뛰어 뛰어 뛰어 나이스 뛰우고 나이스. 아자나아 자, 려나다려나 있어 포있하포마하지만 잠깐만 잠아만아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우주라고요아뭐어라고요 뭐 저리가! 골로어로 골로. 아니 골로으 가요 이거! 아 뭐해! 야이거 진다고? 아니 다른 애들 왜안 가? 아 야! 저기요? 아, 아니 아니잖아 장난치지 마! 아니잖아 장난치지 마! 아니 진짜 뭐하냐고! 아 잠깐만 아니 잠 아니 이겼을 수도 있어 진짜! 아 이게 뭐야! 아까 1 0 0골안 먹겠어 이겼잖아! 이다이건 진짜 죽니지주니주이뭐 죽어! 죽어! 하는 거야? 이니 <웃음> 사람은 연기를 잘해야 어? <웃음> 아재밌가 어? 아! 내 벌로 어디갔어? 뭐야? 뭐야? 이리아다 뺏어먹었다! 맛있고! 자 일단 위쪽에 이거 아래쪽도 이, 있는데 이쪽에 이거 바로 방향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떴죠? 그거 빠졌죠? 자 죽으시고요 아, 너무 당당한 걸음 아닌가 이거? 이로 와. 일로 와! <웃음> 일로 와! <웃음> 아 망했다 이거. 궁못 아, 썼다.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집에 가야 돼. 집에 갔다 와야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개구락지이개구락지이 <웃음> 나이스! <웃음> 와 버스 탔다. 여기서 방어해줄게요. 저는 가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와야 돼. 깨구랑 치 이거 와줘야 돼. 이거 와줘야 돼. 제발 제발. 나이스. 와 됐다. 버스 탔기. 벌 받으신 겁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역시 내가 의도된 대로 뽑힌 포켓몬은 정말 재밌구만. 근데 나쁘진 않아. 이것도 탱커 빌드를 사용하기 나을 수도 있어. 사실 이랑 이렇게 된거 즐기자. 그래, 중기는안 쓸게요. 나쁘지 않거든. 지금 마릴리가 생각보다... 아, 무적이 었고 죽었다. 왜 그러겠냐? 제가 쓰니까 그렇지. 자, 저거 뺏어 먹으러 가볼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마스크 올라가다가 몰라. 지금 제가 고른 다섯 마리 포켓몬 있잖아요. 얘네가 갑자기 합장할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웃음> 야, 그러지? 어, 야, 야, 야, 야, 야. 개니까 물었다. 개니까, 그런데 아, 잠깐만 궁금지 어떻게 해요? 제대로 트니? 야구와자 뭐, 와 어이 나만 거야 진짜 아, 야 저거, 저못 잡겠죠?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요요요요요요 저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야 점수로 또 18개 뭐야? 고맙다 나 대신 욕해줘서 마릴리야너 굉장히 폴한 <목소리> 친구였구나 제가 이번 시즌 포켓몬 제안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랭크에서만 한정되는 거고요 강제로 이 포켓몬들 다섯 마리만할수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포켓몬으로 마스터컵을 갈수 있을지 지켜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